아, 안녕하십니까 홍원장 tv의 홍성철 원장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성전용과제, 여성참여 활성화 과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여성참여과제의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 디테일한 사항은 어, 그 자료를 한번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여성전용과제에 대해서 별도로 안내 말씀을 드린다면 은 어, 100억 예산을 가지고 한 기업당 1억씩 그래서 100개 기업을 어, 기술개발 서류심사 통과 현장평가 통과 대면평가 통과 정보전자별 체결과정을 그 을그 거쳐서 어, 100개사를 지원해주는 과제고 응모방식은 자유 응모방식입니다. 여성 CEO가 개발하고자 하는 어떤 제품이라도 지원 대상이 가능하구요. 단 7년차 미만 기업만 신청 가능하고 7년차 이상의 기업은 신청이 불가하며 여성기업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기업 확인서가 준비 안된 여성 CEO께서는 어, 미리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업 확인서는 간단하게 어,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 여성도종과제의 아, 실시 시기가 아, 얼마 안 됐죠? 한 5년 됐나요? 5년, 4년. 처음에는 홍보가 많이 안 돼가지고 어, 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가, 어, 좀, 여기 3대1, 4대1, 5대1까지 올라갔다가, 작년인, 작년, 재작년에 그 대면 평가 방식을, 어, 여성 시어분들이 평가위원 6, 7명 앞에서, 어, 프레젠테이션 발표에 따른, 어,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어, 비효율적이다 해가지고,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전자클린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전에는 대면평가라 해가지고 여의도 또는 대전에서 평가연합회에서 발표했던 대면평가 방식을 전자클린평가 방식으로 대면평가를 생략하고 주어진 참석장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보고 평가위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기재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해서 진행하였으나 평가의 공정성은 기여가 됐을지 몰라도 그에 작성하는 그 여성 시요원분들이 많이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제 서류 어, 심사, 대면 평가, 다음에 간 평가 이런 순으로 진행을 되고 있고요. 어, 제가 이 자리에 빌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하나, 어, 해외 쪽에 수출을 얼마라도 하 허고 계시는 기업이라면은,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이라면은,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과제, 해외 수요처 과제 핸드링 동시 병행해 주시고요. 또 수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신청 가능한 수출 기업 기술 개발 과제, 수출초보기업 4억, 2년의 사억이 과제도 동시 진행을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참여 활성화과제가 1년 개발과제 1억 지원인데 똑같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구매조건부 뭐 해외수요처과제 2년 개발과제 5억 그 다음에 수출실적이 있는 수출초보기업 2년 개발과제 4억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세 과제를 동시에 진행하였을때 아, 약 10억원의 아, 정부 지원자금을 받게 되는 거죠 경쟁률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성시효군들한테 10억의 기술자금이 지원된다 하면은 어, 그 어떤 제품을 개발 못하겠습니까 혁신제품으로서요 그런데 아, 세 과제가 동시 진행이 가능하고 어, 또. 신청할 수 있는 준비된 기업에 되해는 같이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참고사항으로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 여성 참여 과제의 신청 기업이 아, 경쟁률이 뭐 3대1에서 5대1까지 간다 하면 아, 지원 제외, 그러니까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다 하여 어, 포기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 국채과제 받는 거는 선택사항이지, 그게, 보통 꼭, 꼭 받아야만 기업이 살수 있는 전제 조건도 아니고, 기업의 모든 자금 스케일 상에 이 R&D 자금이 들어온다는 불확실한, 어, 어떤 자금의 유입에 대해서 미리 자금 스케일을 잡으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단, 받으시면 좋겠죠. 참고로 옛날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 여성 CEO로서 주방용품을 개발하는 어, 업체의 사장께서 국가 R&D 과제를 신청을 해서 한번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 받은 사항을 다시 보완해서 어, 다시 재접수를 해서 어, 대면평가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사업성의 결화 때문에, 아, 대부분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을 하였는데, 그 개발하고자 제품 가지고 미국 가서 그 제품 가지고 연간 3천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뭐, 미국과 한국의 어떤 뭐 시장의 어떤 그 변화, 환경교인도 있겠지만, 그 개발 제품에 대해서는 어, 우수한 제품이라고 어, 판단을 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 기술 개발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다는 그 기준이 그때 따라서 또 틀리기 때문에, 저 어, 내부 말씀드리지만 절대 평가 60점 이상을 득해야 되고 상대 평가 그 차수별 예산별 고득점 순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어, 운상기치라고 하셨습니까 오늘도 어, 그 운도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 그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을 가지고 뭐 R&D 그 자체가 기획 단계부터 신제품 맞는 단계까지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어, 나름 판단해서 우수하다고 판단해서 자금 조청했는데 그 과제가 선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어, 중소기업 우리 여성 CEO 분들께서는. 어, 즐기차게 어, 개발에 어, 전념하시어 어, 매출 증대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어,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강조한다면 여성전용과제 신청하십시오. 단 신청하실 때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 회수요처과제와 어, 수출기업기술개발과제 수출초보기업과제 이세 가지를 병행해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개발 내용은 다 각기 틀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과제 가지고 두세 군데 동시에 신청을 했다 하면 은 만약에 됐다면 두개 신청했다 한 과제로 한 과제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기술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탄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2019년도 어 국제과제 두세 개 선정을 받기 위해서 두세 개의 과제를 지금부터 연구하십시오. 해서, 내년도에 어 과제 신청을 어 원활히 하셔서 어 분기별로 어 국제과제에 대한 지원을 받으셔서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 훨씬 어떤 그 기본 시드머니로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조정과제 신청하십시오. 구매조건부 신청하십시오. 수출기업 신청하십시오. 준비된 기업 이세 가지를 어, 동시 어, 선택하셔서 어, 지원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국가 R&D 과제는 매년 있습니다. 매년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가 안 됐다면 서둘러서 어뭐 신청하실 사항이 아니라 준비를 완벽히 하셔서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으니까 과제 정보로부터 기술개발과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책과제에 대한 지원이 선정됐을 경우에 자금적으로 지원받는 것도 아, 중요하지만 또한 가지는 어,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서 정부기관이 그 기술력을 높이 인정했다는 그 점도 어, 대외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어떤 어,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콘텐츠가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 기회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 자금의 지원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어,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건이 안 돼서 준비는 돼 있는데 아, 사학개 작성부터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직원이 없다면은 저희 쪽에 아, 협조를 구하십시오. 어, 정확한 아, 안내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어, 정부가 국채과제가 너무 편중돼 있어서 받는 기업만 계속 받고 하니까 이렇 국채과제 어, 처음 신청하는 사, 어, 회사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컨설팅기획전문기업을 모집한다. 그래서 어, 중소기업 R&D 사업계에서 컨설팅을 수행해서 어, 최대 500만원까지 어, 컨설팅회사에 지원하다는 중소기업청 공고자 2017-98호입니다. 어, 직접 하셔도 좋고 저희 통화하셔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국가 R&D 과제, 국책과제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